조롱조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날 선거 날입니다 아침에 선거 잘 마쳤고요 여기도 낮에 한두시 되면 다 마를 것 같긴 한데 각격 어. 조심 완벽히 망했다 완벽히 망했어오오오오오오오오 아무 a l k each d a 될것같아 야, 아, 소리 자체 좋다. 좋다! 여기 길 미끄러워요. 응가요? 씁니다, 왜 이렇게 어렵어? 마음이 너무 쫄려있어요, 지금. 쫄려있지가 오케이, 빼! 아,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무리하게. 저는 이건 도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길어! 아, 반사지이다이 <웃음> 특히 여기 심하네. 어, 여기는안 무서운 진짜. 사람이 아니, 야가봤 조심. 왜 이렇게. 넘어졌어. 크럼이 넘어갔네. 오, 오, 오, 이 오, 아 아, 괜찮아. <목소리> 어, 괜찮네 여기 어, 디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어, 미끄러 어, 괜찮미끄러찮아 어, 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어, 어, 어, 어, 어, 아아 어, 아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아, 진짜, lost 생각보다.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bars, no, I push play. I won't stop. o h s h I s o u s h o t a h o o 신고부터 해줘. 오케이. 괜찮으세요? 어. 형님 신고해주세요. 어. 잠깐만. 그 걸을 수 있겠어요? 걸을 수 있어요? 어. 그냥 그냥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어. 움직이지 말만요움직 가만 움직이지 말고 가만 계세요. 움직이 아니야, 못세요 움직이지 움직여이미못계움직여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냥 누워 계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같아 <웃음> 지금 그 누워 있는 사람 상태 많이 안 좋아 아 어떡하냐 쟤들 아이고 아이 이 새끼들 이쪽으로 신고해서 지금 출발했대요 음 아, 아,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이 앞에 트럭이, 트럭이 칠수했으니까 가만 잠깐만 기다려도 요 네, 남자 괜찮아요? 에, 네. 아, 아닌 것같아괜찮긴한것 같아요. 어디 네, 뭐끌어고 아, 그런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은 차렸어. 아까는 정신 못차리고있던니 네, 놀랬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로제은 그냥 세워준 것 같고. 세워준 것 같아요. 바이크 둘이 엉킨 것 같아. 요 로제 앞쪽에서. 그리고 어디 와? 조심하. 전방 한 300m 정도 앞에 보이네. 함께 <웃음> 타시던 분인가요? 예. 아, 어 일어났네. 아, 어, <웃음> 그래서 살았어, <사봤어>, 살았어. <사봤어. 웃음> 아유 다행이다. 헬멧이. 이렇게 중요해. 어... 그 친구. 안전장구를 거의 안 했네, 로고은 그러니까. 지금 세게 보락 치진 않아서 저도 아, 한돼요 지금. 어, 그, 거의 나도 되는데, 이분 거라서. 아, 여기 뒤쪽으로 빼놔야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으니까. 어. 아휴. 어. 어... 어, 가볼게요. 예. 네. 어 아, 네. 이거 두 대야? 세울게요. 이것도 세워줄까요? 이것도 저 제가 먼저 만지지 말고 우리가 안에 올라가면 아 그렇지 여기두 대? 그 이거 두 대. 두 대? 그러면 한 대는 어디 있어? 아니야 두 대잖아. 두 대. 펜덤. 아. 자덤 팬덤 이거 같이 세울까요? 아. 이거 이거 한번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내각도에서는 차에 가려갖고 안 보였고, 그 가려진 차 앞쪽으로 해부사 혼자 한 세네 바퀴 뒹도인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전용 타로로 그렇게 합류하면서, 앞서 가는 애를 뒤에 가는 애가 그걸 잊지를 못하고 그냥 이쪽 앞바퀴로 여기 뒤를 살짝 쳤어. 어, 어, 어. 나 차를 추월하면서들어이면서 음. 쳤나보다. 이렇게 살짝 쳤는데 갑자기 탁돌리면서 아이차가 잡빠더라고 어. 그리고 앞에 가던 디아블, 어, 이러면서 슬, 거기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어. 나버고좀더 어. 그래. 안전하게 타시죠. 항상 이렇게 거리를 봐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해죠 그리고 헬멧을 좋은 거 풀페이스 써야 돼. 어... 여자의 안에 얼굴 부어 오르잖아. 처음에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사고 수습하고, 그, 앰뷸런스 실려갈 때 그, 타고 갈때 보니까 얼굴이 헬멧 안에서 부었어. 그러니까 이게 헬멧이 놀잖아? 그럼 이 안에 이렇게만 부딪혀도 이 안에 부어 버렸다고 그렇지. 여자의 풀카 풀표 아니었냐? 풀카였어요. 근데 그 달려라 은인과그 여자 유튜버도 헬멧 쓴 채로 어. 사고가 났는데 이빨 부러지고 암와 골절 당하고 그랬거든? <웃음> 하프 페이스못 쓰겠어. 아 씨, 나어나 하프 페이스쓸 때는 진짜로 천천히 다니던지 그냥 멋있다고 클래식 헬멧 이런거 쓰는것도 조심스럽고 겨울동안 잘 안타다가 탄분들이 많겠죠 감각도 많이 둔해져 있을거고 바이크가의 앞뒤 안전벨를 확보 잘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시즌 시작하실때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그렇게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